뭐라지게 니가 콘콘스가르치그 방을 왜 열어? 니가 그러니까!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여기가 어디예요? <웃음> 여기? 야너 여기 지금 어딘지 모르고 들어온 거야?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온데야. 여기는 바로 SCP 교도소야. 에? 네? SCP 교도소요? 네. 잘 들어 고뭐야 이 SCP 박사들이 우리 연구 대상으로 쓸 거란 말이지 우리는 곧 죽을 거란 말이지 아안 돼요! 왜 죽어요! 사람 죽었다고 들어와가고 내가 죽겠다고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어차피 죽을 몸! 우리 어서 탈출하자 아 근데 좋은 생각 있어요? 어떻게 탈출하는 건데요? <웃음> SCP들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거야 네? 그 SCP 참 위험한데? 나한테 생각 있으니까 좀 따라와 봐 아, 어서! 아예 아, 알았어요 와 근데 여기 교도소 진짜 크다 여기 야고마야 아저씨 조심조심 따라와 아 알았어요 자자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아무도 없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아이,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자, 타, 타!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타 어서 타아 예예 타세요 아저씨 어 잠깐만 일층으로 가면 되죠 잘 들어 어? 교도관들 안 보이게 우리는 움직여야 돼 그리고 일지삼 땅콩이 네가 데리고 와 그리고 너는 공부력 데리고 와야 정신없게 만들어야 돼 어? 그래 우리 탈출할 수있으니까 알았어요 아우 땅콩이 무서운데 땅콩이 찾아볼게요 아니 땅콩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데려오라는 거야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기차가 이게 아 이상해 이거 뭐야 아 궁금한데? 아 궁금한 것도 못 참지 내가 어 뭐야 이거 빨간 분은 이거? 들어가라는 얘기 으아! 뭐야? 어, 뭐 여기 쪽 어디야? 와 되게 신기하다 여기 잠깐만 와 어? 와 이거 순간이동문이네 순간이동문 와와 <웃음> 재밌다 와씨 깜짝이야 뭐야 이거? 와 이거 괴물 트레인인데 이거? 오.. 어, 어디 가세요? 뭐, 저기 좀 태워주면 안 돼요? 딱 공역으로? 아 이거 안되 이쪽으로 가야겠.. 어? 사이렌헤드다 사이렌헤드 오 어, 리미티드 에디션 그렇지 그 사이렌헤드 여기 그 사이렌헤드 있는 거야? 오 어, 들어가면 돼 여기 이렇게 와저기다야 안녕! 어이 반가워서 점프하는구나! <웃음> 안녕 오랜만이다 사이레네드! 하하하 <웃음> 반갑다 야! 달밤에 뭐하냐 체조하냐? 야 근데 일칠삼 짱콩이 어디있냐? 우르나뜨라너 <웃음> 시끄러워 진짜 씨.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너무 시끄러워 너는 <웃음> 빨리 처리 갈라! 아 알았어 어 어디있지 짱콩이? 땅콩아 어딨니? 땅콩이를 그간 데려오면 된다는 거죠 땅콩이? 여기 있다! 땅콩이! 올기로 들어간 거 맞나? 땅콩이는 이제... 어? 저기 있나 보다! 얘는 계속 눈만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와아 어, 어, 깜짝이야 진짜, 진짜! 야 땅콩아! 야!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나랑 좀 같이 가자! 네가 내 탈출을 좀 도와야 되겠어! 알았지? 너 뒤에서 내목을 꺾어라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놔둔다 너 진짜 빨리 따라와 제, 제 얼굴 쳐다봐야 된다 그랬지 아 어디갔어 어? 어머? 금세에 와있네? 허 <웃음>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어 잠깐만 어 아, 아, 깜짝이야 야야야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와아 맞아 안 쳐다봐야 된다 그랬지 하나 둘셋 그렇지 하나 둘셋어 그렇지 아 깜짝이야 이렇게 따라.. 아 이렇게 따라와야겠 하나 둘셋어 아, 깜짝이야 야 아 진짜.. 씨. 그만 좀 뭐라 그래 나한테 아말할줄도 말을 안해 누가 말할 기회를 줬냐? 아이고 따라오라고 <웃음> 어, 알았어 야 그거 너내목 꺾지 마아그고네 하는 거 봐가지고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빨리 와아 알았어 아유, 진짜. 이쪽으로 와 아, 그래..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저기 저기, 저기. 경비원 있어 저 경비원 야 네가 경비원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가능하겠냐? 아 진짜 그런 걸날 시키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다고화이테 다궁 화이 하하하하, 봤지? 와너 진짜 대단하다! 너는 진짜 너다잘 만난 거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정보 하나 줄게! 뭔데? 내가 사실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다리를 알고 있어 내가 어, 너탈출에 도와줄게! 와 고마워! 자 이쪽이야! 알았어! 야너 진짜 착하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아 진짜... 어 이거 뭐야? 아 공구려? 공구리 공굴이 절대 열면 안돼 열면 안 된다고! 야 괜찮아 내가 이겨 나와! 나와 제 위험해! 뭐가 위험해? 이이이 이, 이, 나보다 약해 야 지금도 걔도 어, 왔잖아! 어, 빨리 와 빨리! 죽아야이나죽아 어, 어, 나 어떡하냐! 벌어뜯이 니가 조아쫓조 쫓아+ 조아 조.. 조.. 조.. 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아 야야야야 코봉아! 아 여기 있었어요! 지금 자랐잖아요! 아니야다랄까 걔는 저기 있잖아! SG403 뭐 빙이 가면! 아 그래서 너 얼굴이 녹아가지고 죽어버렸지! 아진짜 근데 아저씨 아까 땅콩이 가 그러는데요 여기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무슨 뭐 사다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 진짜요? 어? 그럼 찾아보자! 어? 아 예! 일로 뭐 들어가나 하고 그랬어요 일로 들어오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야 같이 가 무서워 아이 나도 무서워요 아이씨 어? 어? 저 사다리! 저기 아니에요? 오 뭐야 그런거 같은데 이쪽으로 좀 이쪽,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아이 이, 이 녹산물 조심하세요 왠지 왠지 이거 화학물질 같은데 조심하세요 야 괜찮아 응. 나아 그래요? 어 아이씨 이쪽으로 와봐요 이 사다리 같아 이 사다리 어? 저 위에 올라갈는길 있어요? 어 커버가 아 근데 내 몸이 좀 이상해 뭐가요? 어, 내 몸이 점점 녹아들고 있어 어, 미안하다 너라도 나가 너라도 탈출 성공 어. 아, 아저씨 아 어떻게 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떡해. 저 혼자라도 살아서 나갈게요 죄송해요 아저씨 나 이제 탈출한다